여러분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쪼, 요즘 좀, 다들 힘드신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에너지를 보니까, 아, 그래도 내일은 좀더 좋아질 것 같다는. 제가 경연이란 것을 하면서, 진짜 내일이 있나? <웃음> 어. 그 막,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이런 짓을 하면서, 나의 내일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빚고 어, 만난 소중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일을 열어가시는데 제가 노래로서 좀 일조해야겠다 그런 삶의 목표가 생기더군요 제가 앞으로도 좀 부족하고 어 그럴 때라도 또 멀쩡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왜니저 옷을 입었 <웃음> 이걸 팬분이 매니저한테 꼭 전해주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웬만하면 안 입을텐데 너무 아프죠 우리 매니저 아 그냥 벗어란 소리였어요? <웃음> 아 다다른게 아니고 아예 여러분 <웃음> <웃음> 제가 또이 소중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 아쉽지만 어, 다른 또예 다른 공간에서 뭐 행복하게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다시 사랑한다면 준비되셨으면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여하튼 건강 조심하세요. 네. 또 만납시다. 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 매주 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 수록 상처를 입히며 너어오지마 조금만 하고 조금만 기다려. 많은 약속하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워터 서로 그만큼면 없이 더나살수 있을까? 그 추억만 서로의 가슴을 난길기로 아멘 <머래> 내 네, 어, 박찬근 죄송합니다. 네,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목소리라고 하는데 오늘 박창근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셔가지고 큰 선물 주셔가지고 제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여기 진주 시민분들 목소리 때문에 네. 제가 힐링이 됐어요.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자, 그리고요. 이, 그, 박창근 님도 즉흥적으로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요. 네. 진주시에서도 이 대본 없는 건데 즉흥적으로. 한번 관광 캐릭터를 선물로 갑자기 들고 나오셨습니다. 예, 진주를 좀 많이 알려달라는 또 의미도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진주관광지능과... 관광진흥가... 오 갑자기 직공적로 나오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놀랬거든요 강남석 과장님 무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앞쪽에 나오셔야지. 예. 아예. 저 과장님 그래도 예, 만나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야, 아, 자, 아, 자, 아, 반갑습니다. 야, 아, 안녕하십니까. 아, 그 너무 지금 드라마 하셨습니다. 같고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요거 좀 치우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예. 제가 둘만의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아, 한번 아, 살짝 한번 그래도 오늘 아, 아, 화보 아, 제로 넘겨줄거예요 아,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아, 저하고 좀닮았나요 네. 아닌가요? <웃음> <웃음> 우리 같이 귀영상 아니에요, 귀영상. 그러니까 잘 만나 잘나요아 오늘 진주를 찾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KNN하고 진주시가 함께 그 진주 수상 뮤직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상과 전님 오셔서 우리 시민분뿐만 아니라 진주를 찾아오신 관광객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거 아시죠? 하모. 하모. 예, 예. 그래서 이저 우리 진주의 하모는 우리 진수 말로 함오 잘될기라 알죠. 아, 저, 저 하모.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함렇 그렇죠. 예예. 네, 그렇죠. 예. 네. 다음에도 또 찾아주실 분이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예. 함오 하시라고. 함오. 함오. 예, 우리 진수시가한 캐릭터 함오를 예, 우리 박찬영마수님께서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 시간되시고 저희가 10월에도 10월 축제을전성껏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아, 사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